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민감성 피부 케어의 환절기에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감기를 어좀 심하게 걸렸어서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 1주 정도 약간 차질이 생겼고요 영상 업로드가 약간씩 일주일씩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다고 일단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 민감성 피부 가을철 피부 케어 시리즈죠 가을철 피부 케어 이렇게 하자 민감성 피부 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민감성 피부 또한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똑같이 구성대로 처음에는 추천 성분과 제품 고를 때 있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이러이러해서 좋다 라는 가이드를 먼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사실상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재생 케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의 피부에 비해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의 크림류를 이용해서 재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그런 기초 라인 위주로 사,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더불어서 진정 이 케어가 있는 그러한 성분을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수분에서는 히알루론산과 알로에 성분이 있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계속 말을 하지만 자기 무게의 수십배에서 수백배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알로에 제품 같은 경우는 민감성 피부에 참 좋아요 왜냐면은 하 제대로 된 알로에 젤 제품을 제대로 선택해서 사용을 한다면 수분 공급을 한, 하죠 그 다음에 보습도 해줘요 그 다음에 진정도 해줘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를 트러블이 생겼다면 트러블에 대해서 항염작용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올 거의 모든 것을 켜야 해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알로에 젤이나 이런 제품을 바르고 눈가에 발랐을 때 약간 눈이 불편하거나 시려울 수가 있어요 알로에 제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눈가 주변에 사용해 주시는 것은 살짝 피해 주시고요그 다음으로는 진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죠 진정 성분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티트리 함류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티트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민감성 피부에서는 농도 조절이 살짝 필요한 성분이에요 하지만 시중에 나오는 토너라던가 에센스, 크림류 같은 경우는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다만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중간 정도의 농도나 고농도의 원액 정도 를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치현 추출물 같은 경우도 피부 진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마치현 추출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뒤에 성분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약간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감초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쓰고 있는 제품을 에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든 피부에도 잘 맞고 순하면서 진정 케어를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잘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취한 추출물 같은 거 포함되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폴리스 성분이에요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알로에 성분과 굉장히 유사해요. 진정 작용을 되게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 성분을 어떻게 제품으로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젤로 만들었을 때는 뭐 젤이나 겔로 만들었을 때는 수분 공급도 해주면서 항염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진정 작용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면서 또 피부에 영양분도 어느정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 수분 공급과 진정 그리고 영양 공급까지 거의 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프로폴리스 제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향이에요 향! 향이 굉장히 톡 쏘는 듯한 되게 좋지 않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좀 뭐야 그럴까 잘 녹여낸 제품이 있고 잘 그렇지 못한 제품이 있는데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말하자면 고함량이 들어있다면 냄새가 좀 지속할 정도로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제품을 제대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냄새는 약간 감안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생 가장 중요하죠 수분공급과 진정을 했으면 나의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피부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에 맞춰서는 당연히 한참 유행을 탔던 비타민 b5 판테놀 함유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그 다음에 아연같이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아연 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그 다음에 마데카소사이드 같이 상처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항염 작용도 도, 깨, 그 다음에 항염작용도 있고 세살이도 솔솔 두께 게 그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한만큼 재생 효과, 피부에 재생을 주는 그런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피부 장벽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회복시켜주는 세라마이드 함유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약간은 빠르게 수분 공급과 진정 그리고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 스텝 별 케어와 함께 제품 추천을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